형태요 형태. 형태들. 이렇게 많아. 자, 그럼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뭘, 뭐 어떤 형태들이 있을까요? 의학. 형태. 형태. 봐봐. 아, 아, 이거, 이거, 이런 거 아니야. 예를 들면. 현대, 현대, 수동태. 쭉 있죠. 이게. 시제에 쓰이는 거죠. 과거, 수동태, 뭐 이런 거. 그거는 종류만 쓴다면. 현재 완료 수동태, 이런 거 있지 않아요? 현재 완료 수동태. 그 다음에 네 번째. 과거 완료 수동태. 다 있지 않아요, 이거? 네, 네. 그 다음에 미래 수동태가 없을 것 같아? 미래. 네? 미래 수동태. 미래는 또 미래 완료도 있잖아. 여섯 번째. 미래 완료 수동태. 기본만 잡아도 이렇게 되는데? 그 여기다가 뭐가 껴요? 어? 진행이 끊기죠? 그렇죠? 어? 현재 진행 수동태. 근데 진행 수동태가 뭔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안 나올 것 같아요? 이안나 여덟 번째. 다, 당연히 또 시제마다 과거 진행 수동태 나거 미래 진행 수동태 벌써, 벌써 아홉 개야.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조동차 스조동사의수동태 있잖아. 조동사의 수동, 그래서 조동사 진행도 없을까? 진행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주로 많이 쓰인 거야. 이제. 이게 주로 많이 쓰인. 그렇지? 현재는 더가 더갈 수도 있어. 천대 완료 진행 수동태 완료까지 집어넣고 진행까지 들어가서 수동태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 그럼 또뭐 하나. 과거 완료 진행 수동태 아, 요만큼은 알고, 아, 여기서 몰라. 이거는, 어, 미완이잖아. 완성된 게 아니잖아. 늘불안하수그래서 이게 튀어나오면 나의 뭐가 되는 거야.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야. 아킬레스건. 약점이 된단 말이야. 세 번째. 미래 완료 진행수도 태나 혹시 있 형태는 대한번 가봐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이 형태도 모르는데 이거 의미 가악을 어떻게 합니까? 형태. 나는 나는 쓸수 있거든요. 이렇게? 어, 현재 현재 수동태. 아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나는 쓸수 있어. 바로 쓰라고 해도 바로, 바로 씁니다. 이렇게. 이 씨. p p 로스 pp. 근데 여기 뭐가 나온다고요? m이나 이지나 아가 오면 돼. 이게 현재 현재 수동탄 과거 수동태 바로 쓸 거야? 어즈. 응? 원하고 모른다. pp. 과거 수동태 현재 알루성태는 뭐요? 어, h a 또는, 헤드, 뭐, 어? 그 다음, b e 외웠느냐? 아니, 외웠는게 아니, 본능적으로 나와. 그 다음에, 과거 태는 헤드, b e e pp.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그냥 자동으로 될수 있어요. 여러분 만나니까. 자주 만나잖아. 미래, 미래, 미래의성태구요 b e 피 pp. 그 다음, 미래 완료수성태. 아, 뭐요? have가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been, pp죠. 미래 완료수제태 이런 것도 생는나 현재 진행형 상태. 어서 비빙피피. 어, 그 비빙피피야. 비빙피피. 그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뭐 M이 들어가거나 I지가 들어가거나 a 가 비동사로 나오고 그다음에 B빙 게어야지 B. 그다음 뭐야? 피피 이게 현재 진행형 상태야. 과거 어지나 어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비빙피피. 이게 이제 과거 진행형 상태요든미래 미래, 미래 진행형 상태 뭐야? 올 be, being, pp. Be, be. 이런 건안 쓰인다. 어, 안 쓰이지만, 일단 해봤어. 조동사 수동되나 조동사 can, 뭐 이런 거, 그 must. 이런 거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야? 어? 원형이 아니라, 어, be, pp도 해요 be, p 이때 불변이 be는. 변하면 안 돼. 알겠어? 어. must be, k a c t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쓸수쓸수 현재 완료 진행. 이런 거쓸수 있어? 난쓸수 있어, 난. 현재 완료니까 에브나 아니면 뭐, 헤드 나오고, 그 다음에 완료라고 있어요 B O 됐네. 진행, 빙, PP. 이렇게 되죠. 아버지 주신 게 여기다 헤드 주면 되죠. 헤드, B B PP. 이걸 초연화 시키면 내가 안 해도 되긴 돼요, 뭐, 사실은. 미래야도겠다고 미는 해요. B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아, 어? 본적 있니? 아니, 나도 이걸 못 봤어요, 많이 봤거든요. 한 번도 본적 없어 대학원 시험 문제까지 카이스트 문제 뭐다 뒤져보고 다 공, 공원 시험 나와서 동사 형태 본 적이 거의 없는데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봐봐 기본형에서 나왔다 여러분들이 기본형만 아니면요 기본형 완료형 자, 빨게의미할께 완료형 진행형 그 다음에 나도 세 번째 수동형 이세 가지를 가지고 조합하면 이 형태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완료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해부 p p 가완료형입니다 이거 다 알고 있고요. 여기에 물론 헤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과거와일 때는 헤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행형은 b 플러스 ING에요. 비동사 현재 진행형일 때 EG나 M이나 R 나오고, 과거 진행형일 때 OG나 O가 나온다. 됐죠? 했지그 다음에 수동형은 b 플러스 PQ에요. 무조건. TP. 그러면 이걸 조합하면 저게 다 나옵니다. 그럼 질질 지정을 하는 건뭐인요 현재 완는 진행이 수동됐어? 이걸 조합할게요. 자, 어떻게 쓴다? 현재, 완료, 찍어주면 진행, 요거 찍어놓는 돼. 순서는, 요대비 순서대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수동. 만져봐. 현재 완료, 자, 아, 빼고나 아니면, 헤드. 플러스 분해, 완료, BP.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잘봐 끊어 나가야 돼. 플러스, 진행. 플러스, 수동. 이렇게 나가야 돼. 자, 끝에다 맞춰주면 돼요. 진행, 플러스, 아이씨 플러스 뭐라 했죠? ING, U-Cross i, D, G, B, 크로스, I D, G, n 진행. 맞춰준대. 또더 하는데, 또. 또더한다음또 또 끊어가지고. 또 여기다 맞춰줘요 끝자리에다 맞춰 돼요. 플러스 PP. 됐어. 그리고 이제 이걸 더 합니다. 내림 차선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뭐야? 여기 뭐 나온다? 해구나 아니면 헤드 나오고. 자, 비동사를 오히려 꽂아. 뭐야? 비동사의 PP형이 뭐죠? 과분도 PP. 자리. 꽂아. 비동사의 뭐야? 이거 번역에다 집어넣게 그럼 B인이 되겠죠? 그다 pp는 0. 없어. 더하면 pp. 네네. 나갔어. 어딨어? 에보, 빔, 빔, pp. 맞니? 에보, 빔, 빔, pp. 아, 겠지 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어?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자그 도로는 도로는 어 작년부터 작년 이후로 어떻게 되어지고 있다 이거 해석해 봐 현재 알려니까해 왔다 그럼 되어지고 진행까지 왔어요 지어지고 있어 왔다 건설 되어지고 있어 왔다 건설 되어져 왔다 이거예요 도로가 건설 되어지고 도로가 만들어지고 어, 만들어져 왔다 지금도 만들고 있다 이거지. 지금, 진행이 되나, 현재 완료, 진행이 되나 면은 지금 현대도 지어주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의미로 내가 가야 <놀람> 돼. 그래서, 그 수동태 형태는, 형태들은 다 잡아내지, 지 이제? 이제, 어, 늦출 게 없지? 수동태 형태 나올 수 있고 다 나왔잖아. 그 이상 없어.